안녕하세요. 하프를 소개해드리는 허니블링입니다. 이제 슬슬 여행이 풀리고 국내 여행 계획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제가 갔던 곳중 좋았던 경상북도 여행지 베스트 6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경상북도 영주시. 트렌디한 맛집과 힐링되는 스팟이 많았던 영주. 빠르게 영주 코스 소개해드리면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선에 꽃핀 무선 마을에 갔다가 그옆 초록초록한 사늘의 정원에서 사진 한방 찍고 비주얼 예쁘고 맛도 좋은 정 도너츠 먹방 찍고 유네스코에 등재된 소수서원을 둘러보시길 바래요. 아 떡볶이 좋아하는 분이라면 랜 떡까지 가셔야 합니다. 저큰 떡볶이가 세계 천 원이에요. 두 번째 경상북도 상주시 지금 딱 가기 좋고 혼행지로도 추천하는 상주 상주도 빠르게 코스 소개해드리면 역사이야기관이라고 해서 지루할 줄 알았는데 은근 즐길 게 많고 볼거리도 많았던 우리나라 4대강 중 하나인 낙동강 역사이야기관 그리고 바로 앞엔 생태연못과 낙동강도 볼수 있고요 올라가면 와 소리가 절로 나오는 학전망대는 무료니까 꼭 들러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상주는 쌀이 유명하니까 홍합밥도 꼭 드셔보세요. 진짜 꿀맛이었어요. 세 번째, 경상북도 문경시. 수도권에서 차로 딱 1시간 50분 걸리는 문경. 레트로 감성 500% 채운 문경 코스도 소개해드릴게요. 어머니와 저둘다 너무 좋아했던 문경 에코랄라. 옛날 교복 대여하고 7080 사택존에서 사진 꼭 남겨보시고요. 문경절경을 담을 수 있는 뷰 맛집 문경활공랜드에서 모노레일도 타고 패러글라이딩도 해보세요 마지막은 문경 대표 야경명소 진남교반은 경북 8경 중 제1경이기도 하니까 마무리로 들려보세요 네 번째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에서는 생강을 직접 해 보고 생강청을 만드는 체험을 해봤는데요 경북은 농업 적으로도 훌륭하고 재밌는 체험이 많아서 가족 단이나 부모님과 함께 여행하러 가기도 좋은 것 같아요. 다섯 번째, 경상북도 울릉군. 인생에 한 번은 무조건 가봐야 한다는 울릉도. 저는 혼자 다녀왔었는데요. 물이 너무 맑은 울릉도에서는 낚시 체험을 정말 정말 추천하고 저는 첫 낚시 도전에서 쥐치 4자 잡았어요. 그리고 독도 도전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북도는 정말 잊지 못할 기억이에요 여섯 번째,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은 제가 저번에 가볼 만한 곳 14곳 정도를 소개해드렸었는데요 그중 제가 가장 추천하는 여행지는 죽변 해안 스카이레일 죽변시장, 그리고 성류군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경상북도는 정말 여행지가 많더라고요. 제가 소개해드린 6곳 외에도 안동, 김천, 경주 포항, 군위, 경산, 구미, 영양, 영천, 성주, 청도, 봉화, 예천, 의성, 청송, 영덕, 칠곡, 고령 등볼 곳이 진짜 많으니까 이번 국내 여행은 경상북도로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화플에서 찾아뵐게요. 안녕!